교촌의 반반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게... 어, 왔는데 요, 요만한 상자를 이렇게 온 거예요 손으로 한 손으로도 가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이랬는데 또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에 거 따로 덜어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느끼한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... 어, 여기 되게 잘 튀기는 곳이었는데... 주인이 바뀌었나? 오늘 좀 느끼한데요. 평소보다... 어... 단맛... 아, 이게 허니콤보가 아닌가? 반반이 허니콤보가 아닌가? 그냥... 그냥인가? 아, 고무장갑을 껴도 터치가 되네요. 아 마늘간장 맛이네 허니콤보가 아니네요 어쩐지 맛이 좀 이상하다 했어 아 이거 잘못 다시 시켜야 되는데 지금 <웃음> 영업시간이 끝나서 <웃음> 아 이게 허니콤보가 아니라 그냥 마늘간장 맛 그러니까 기본 교촌치킨입니다 맨날 허니콤보만 먹어서 마늘간장은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무조건 허니콤보로 시키세요 그 비비큐 했을때 허니콤보.. 아 비비큐래 교촌치킨 했을때 허니콤보를 사람들이 떠올리잖아요 저도 허니콤보 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교촌 허니콤보 이유가 있네 이런거 이 이런 시켜드시지 마세요 그냥 어 아, 나는 교촌에서 두 마리 시킬거다 이러면 하나는 뭐 레드 뭐 반반 콤보 시키고 하나는 허니 콤보 시키셔도 되는데 한 마리를 맛있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허니 콤보로 시키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너무 아쉽습니다. 이그니까맛 없진 않은데 전 이것보다 더 맛있는 치킨을 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.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당연히 허니콤보 주는 줄 알고 반반 콤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켰는데 마늘간장이라니